아니 고왜 이렇게 흔들려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오, 오, 예, 예, 예, 왜 이래? 뭐야? 뭐야? 뭔데? 무슨 일인데? 아니, 아니 이거 지금 왜 이러는 거에요? 이거 지금 비행선이 흔들리는 거에요? 무슨 일인데? 반장인 내가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우리 떨어지고 있나봐 <웃음> 이 시계 박하 고양이 잖아, 정신이 드는가? 나 진짜 반장 된 이후로 최고 눌 랐어. 지금 뭐야? 아, 진짜 죽을 뻔 했다.